그 오늘 긴 가발에다가 세팅 파마를 말아줄건데 가발을 물에 적시고 위치를 가발하고 먼저 이 기계를 위치를 맞추는 방법 위치를 맞추기 전에 이 세팅 집게를 위에다가 먼저 다 걸어주고 뺄 때도 순서대로 쉽게 뺄수있겠어 최대한 바짝 위로 왜냐면 바짝 올려놓지 않으면 머리를 빗질할 때걸리니까그 다음에 고객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또는 이 세팅 기계를 갖고 오기 전에 먼저 해 놓으면 좋을 만한 일이 뭐가 있냐면 탑 부분을 먼저 나눠 놓는 거야 왜냐면 이 세팅 기계랑 고객님 공간이 위아래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은 상태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말고자 하는 이제 펌의 디자인만큼 예상을 해서 가운데 부분을 먼저 분할을 해놓는 거죠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걸 해놔야지 나머지 작업을 분할하기도 좋고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이만큼 먼저 분할해놓고 머리가 연화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은 핀셋이나 이 세팅 집게로 살짝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부분 다 세팅 기계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드형보다는 천장형이 많기 때문에 천장형 같은 건 위아래 조절이 많이 쉬워 근데 이런 스탠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스탠드형보다는 요즘에 천장형이라서 조절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같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이 스탠드 세팅기를 자리에 맞추는데 앞에 정면으로 가서 이 중앙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세팅기계의 사이드부분 사이드부분을 이어포인트 이 이어 주변에 다맞추춥니요 이어포인트에 딱맞추든지 아니면 약간 뒤에 약간 앞두상의 크기를 고려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운데부터 세팅모드 중자로 해서 어, 두피에서 손가락 두마디에서 세마디 정도 떨어뜨린 위치까지 마를거야 를 하고 세팅 파지 두장 집어서 앞에 한장 뒤에 한장서손 엇갈려서 대주고 그 위에다가 세팅 로드를 얹어주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 맞추고 위로 쭉, 쭉 맞추고 예를 들어서 모발이 여기서 쭉 빼기 전에 너무 휘어진다 그러면 빗으로 살짝살짝 풀어주고 그리고 세팅 말 때는 손상모일 경우에는 이미 연화 작업으로 인해서 부풀어지고 팽창된 상태이기 때문에 텐션을 많이 주지 않을 것 그래서 최대한 당겨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 대신 또 모발이 너무 흘겁게 풀리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이 세팅 집게를 내려놓고 나서 이 회전 바퀴수가 돌아가는 거를 멈추고 나서 확인한 후에 루트에다가 꽂을 것. 같아요. 안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런 상태로 회전이 된 상태로 이걸 꽂게 되면 루트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내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다 끝난 다음에 꽂고 꽂고 꽂 네. 부직포를 댈 때도 어 이쪽에서 일로 들어가는 거랑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 만약에 이 방향에서 이렇게 밀다 보면 층이 나있는 머리 같은 경우는 밀려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방향에서 안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부직포되는 것도 차이가 있거든 그 다음에 집게를 대주고, 집게를 댈 때도, 이런 식으로 집게를 하다 보면, 다음번에 루트 말때 힘들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최대한 이 위에 밀착시켜. 반대에다 하게 되면, 이 집게가 여기를 눌려버려서, 머리가 눌리게 이제 자국이 나기 때문에, 이 뒷면에서 최대한 밀착시켜. 요그 다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세팅폼을 말려고 이 위치에 있다 보면 가운데 부분을 제대로 나누고 나서 제대로 나누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 멀리서 봤을 땐또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먼저 나눠 놓고 이 기계를 갖다 주거나 그 다음에 고객님을 이제 넓은 곳에서 앞부분을 나누고 고객님의 세팅 기계가 있는 곳으로 위치하는 게 좋아. 끝까 뿌리에서 뿌리에서부터 빗질해서 끝까지 하나, 하시 나, 두께 중간에 잡고, 로트 집어 넣어주고, 그대로 쭉쭉쭉쭉쭉 가서, 머리 만약에 끝에 휘어져 있으면, 빗으로 살짝 정돈해주고, 다시 쭉쭉쭉쭉쭉 올려서, 그대로 말아 들어가고, 긴 머리를 말아 들어갈 때도 층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조금씩 빠질랑말랑한 머리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어주고 말고 손을 집어넣어서 쓸어주고 말고 그리고 머리가 길이가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계속 퍼져 말기 힘들게 그래서 말때나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잡아봐 여기서 안으로 살짝 한번 늘어주고 안으로 살짝 말아줘. 양 옆에를. 그 다음에, 부직포. 대고. 지금도 부직포를 먼저 대고, 이 집게를 하려고 하니까 옆으로 머리가 삐져나오지. 양 옆, 옆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처럼 이걸 먼저 꽂고 나서 부직포랑 이 세팅 짓기를 해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도 최대한 밀접시켜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빗집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냥 밑으로 내려서 위로 올려서 빗질 많이 안해도 머리가 엉키지 않을 정도로 이 지점에서 만일 풀어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각도만 들어 올려서 살짝 일번펌할 때랑 마찬가지로 머리가 긴 머리를 말때 깨작깨작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손을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하고 텐션 너무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짝 힘을 너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으로 한번 다시 잔머리 있는 거 빠져나가는 머리들 간단하게 결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구직토를 먼저 대고 하면 또 옆에 머리가 빠지니까 아예 그냥 세팅, 세팅 집게를 먼저 여기다가 꽂아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옆에도 마찬가지. 만약에 기장이 길고 숱이 많아, 빽빽해. 그러면 그럴수록 만약에 사이드도 넓게 잡게 되면 말도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기장이 길면 길수록 생각보다는 폭을 좁게 지지 않을 만큼만 살짝. 이렇게 하면 세 번에 끝나거든요 벌어지니까 다. 엄지손 왼쪽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으로 반대쪽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잡 잡아 두면 모발이 양옆으로 퍼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 세팅 집게를 꽂기 전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꽂아다 보통 이 세팅 집게를 꽂는 순간에 모발이 옆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팅 집게를 꽂을 때 이미 머리가 많이 이제 벗어나. 다시. 일부러 지금 양이 좀 많게끔 잡았거든 두 단으로 슈자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보통 이렇게 양이 많은 머리를 잡으면 말면서 다 옆으로 벗어나거든요 파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숱이 많고 양이 이제 숱이 많고 머리가 길이 가 길수록 오래 써갖고 이제 좀 작아진 파지 보다 널찍한 파지를 쓰는게 더 낫겠지 아 그리고 정면을 말 때랑 사이드쪽이나 백쪽을 말 때는 항상 이 위에 로드보다 반 바퀴 정도를 더 감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말아야 옆에서 봤을 때랑 이쪽에서 봤을 때그 다음에 이쪽에서 봤을 때랑 이제 바퀴수가 틀려 보이거든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랑 맞아 보이는데 뒤에서 보거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바퀴수가 더덜 말린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 이쪽에서 봤을 때그 다음 이쪽에서 봤을 때 한번 봐봐 이쪽에서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이쪽에 비해서 밖에서 더 이제 들 말리지 그래서 반 바퀴 정도로 항상 좀더 감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시 왼쪽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으로 이 말아져 있는 상태를 감싸주는 구정을 그 다음에 꽂고 꽂고 아까 처음에 이쪽에서 바깥쪽에서 결 따라서 이렇게 부직볼를 대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그럴 때는 최대한 말아져 있는 모발에서 띄어서 이렇게 붙여서 밀지 말고 살짝 띄어서그 상태에서 바로 내려서 찝어줍니다 모발이 밀리지 않게 그 다음에 말고 나면 그 위에 말았던 노트랑 바퀴수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일정하게 이제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 맞으면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 말아주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올건데 반대쪽으로 할 때는 잠깐 이 정도 위치에 가서 이 반대쪽 사이드를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나눴는지 확인을 하고 똑같이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탑 부분에 노트를 세개 말아놓은 부분에서 아, 이만큼을 내가 사이드를 뺐구나. 확인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아까 저쪽 사이드를 이세개 중에서도 여기에 맞춘 게 아니라 이 부분보다 좀더 앞쪽에 여기서 나눴으니까 똑같이 이만큼 이걸로 확인을 하면 돼 사이는 빠르 게 그냥 말하고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되면 아래 그 다음 노들를 말기 힘드니까 그대로 살짝 올려서 위에 집게에다가 딱 말기 쉽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발이 말아진 모양이 방해가 안될 정도라면 조금 더 올려놔도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놔도 돼요 근데 이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내가 정해놓은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보다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로또에 말아진 머리에서 아랫부분이 아니라 이 위에 부분이 밀리고 밀려서 올려 그래서 너무 올리게 되면 안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부직포를 먼저 대고 두께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부직포를 댈 때도 봐봐 그냥 되는게 아니고 이쪽 면에서 살짝 대서 눌러주고 여기를 대기 전에 여기 모발을 살짝 안으로 밀어줘 이 손가락으로 이 상태에서 적당한 압력을 부어서 모발이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준상태는상에서이위에서팅위에를 꽂아 놓 있는 아에는거에 있는 밑에 있에 아까 위에 말아놓았던 거를 다시 내려놓고 혹시 여기까지 했을때 궁금하거나 상상치의 질문 음, 이쪽에 보면은 음. 보트가 나중에 넓이가 넓잖아요 음. 모, 모발 넓이가 넓을때 이쪽에 조금 삐져나와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열이 안가해질 것 같아가지고 살짝 삐져나온 모발 삐져나온 만큼 안가는건 확실한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 로트 안쪽에서 모발이 감겨져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근데 간접열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모발이 직접적으로 다더서 다 생기는 직접열이 있지만 만약에 아까 물어봤던 게 이거 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 네. 어, 삐져나왔을 때도 직접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거보다는 확실히 덜하겠지만 이게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세팅 펌 기계 자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간접열이라는 게 생겨. 그 주변에 수증기로 인해서. 그래서 간접열로 인해서도 펌이 되기는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웬만하면 모발의 이 안쪽 면. 열이 가해지는 면에서 모발이 안착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진 않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딱 반을 가리는데 딱이 모양에서 양옆에 균등 맞게 가운데 를딱가면돼 한쪽을 순서대로 다 내려가서 내려가고 나서 이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교차로에서 내려간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좌우로 하는 편이야. 근데 상관은 없어, 그것도 잘 말씀만 있다면. 그리고 뒷 부분에 와서부터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부분에서도 지금 이 부분 두상에서 골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겨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 나중에 말아놓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말리는 일이 많이 생겨 이런 모양으로 왜 그러냐면 빛질을 제대로 주상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열심히 빗질을 했어 이렇게 사이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안 생기는데 양쪽 백사이드에서 가장 윗부분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말아. 거니 다시 나는 이 습관이 오래 돼갖고.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냐면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이 평행하게 잘 깔끔하게 되는데 백사이드 골든 부분만 되면 머리를 잘말고 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울게 돼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생겨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빗질을 정확하게 뿌리서부터 안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도 설정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세팅기기에서 이 스프링이 지탱하는 높낮이가 있는데 이거보다 낮게 빗질을 했을 때 낮게 빗질을 했거나 또는 너무 높게 빗질을 했을때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는 작업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빗질을 대충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약간 이런식으로 그냥 낮춰버리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머리가 약간 밀려가고 굴곡이 생기지 네 사이드도 봐봐 사이드는 어떻게 돼 굴곡이 별로 없어요 응. 이런 현상이안 생기게 하려면 각도를 정확하게 처음에 낮추지 말고 제대로 빗질을 해야되고 뿌리에서부터 딱 긁어와야 돼 이거는 안으로 다시 말면 말수록 더 그렇게 돼 버리거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위 아래 한쪽에 많이 울게 돼 음. 이런 식으로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한쪽을 그대로 다 말아볼게요, 먼저. 자, 이렇게 머리를 말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위에다가 살짝 올려줄 거야. 그 다음에 말고 나서 다시 내려줄거고 말고 나서 다시 내려주고. 주의할 점 하나는 지금 보면 백사이드의 넓이가 상당히 넓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쪽에서 한 방향에서만 말 경우에는 지금 봐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왼 오른쪽이 더, 더 말리고 왼쪽이 덜 말렸지 네. 그래서 백사이드로 와서 완딩을 할때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쪽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어느 쪽으로 와야 좌우가 동일한 텐션으로 균일하게 잡히는가. 잘 확인을 해야 돼. 보통은 근데 이쪽에서 말거나 잘못하면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일은 거의 두는데한 쪽으로 너무 치우시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와서. 동일한 위치에도 계속 말아줘야 이렇게 해줘야 좌우가 동일하게 돼 그 위에 말았던 거보다 반 바퀴 더 만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통 끝내 이 쪽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조금 더덜 말렸어. 덜 말렸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거 그 위에 로드보다 약간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까지 말했요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머리가 마르면서 풀려져 나오거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텐션 너무 세게 주지 말. 요 내가 왼쪽 엄지손가락이랑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이랑 써서 감싸는 거 얘기했지? 내 마지막에 좌우 머리카락 한 번씩 안으로 넣어 주는 거결 응. 쓰다듬 듯이 자 왼쪽 오른쪽 그렇지 어. 그럼 모발이 양쪽으로 벗어나는 느낌이 훨씬 덜할 거야. 아마 이렇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어. 그때 왼쪽 손가락에 힘딱 주고 있어요. 어. 음.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밑에서부터 해서 머릿결 안 닿게 대표점인데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단할때또 주의할 점은 밑에 빗질은 많이 하는데 그 위에 빗질을 잘안해 그래서 빗질을 하다가도 이 왼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 네그 상태로 빗질을 해 보면 그 여기 빗질이 더잘돼 손가락을 다 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안으로 그래서 하듯이 빗질을 하지 말고 네. 두상에 빗질을 댔다가 휙 돌리는 거야 전통하지 않게 뿌리까지 빗질을 해줘야, 해줘야 되긴 하지만 네. 다른 세팅 모발의 잔머리 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 틀어지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 네. 쉽게 틀어지거든 특히 이제 시컬 정도 많은 걸로 이제 딱한 바퀴 정도 말게 되면 다 풀려 조금만 당겨도 왼쪽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최대한 다 감싸 봐 손가락 넓게 벌려서 이걸 습관을 좀 드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게 더 도움이 돼요. 내려놨을 때, 그, 확 회전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많이 회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리면 돼, 바로.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세팅 집게 그 부직포 집게를 피 안되게 살짝 벌린 다음에 최대한 밑으로 내려봐 왜냐면 하 옆에서 봤을 때이 부직포 집게 때문에 모발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살짝 벌리고 내려봐 최대한 돌려서 밑으로 쭉쭉쭉 쭉 최대한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 더. 더. 응. 그렇지 그렇게 해놔야 또니 다음 만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기도 내려봐 다 하고 나면 응. 이쪽도 그냥 빠르게 해봐 한번 응 빠르게 응. 최대한 밑으로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다 말고 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좌우대칭에서 좀 밀려나는 그러니까 기계 때문에 마모돼서 풀리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러면 좌우대칭 다시 맞춰야지 맞춰봐 내 밑에 오른쪽 거 보면서 맞추면서도 할수 있으면 모발을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맞추는 거야. 응. 그렇게. 최대한. 응. 그렇지. 응.